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도 하게요 음,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습니다 마이크도 같이 켜니가 훨씬 더 좋죠 네. 내 인생에 종말이 다가 언제 내인생의 종말이 올 것이냐 알았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임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미 완성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역시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남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부르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 그러면 소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 미션을 받았어요 콜링과 미션을 받아서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자마자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아직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이 주제, 이 단어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 같이 합시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역시 세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일꾼인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는 잠깐, 잠시 그 은혜 속에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영광과 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가 주인이 떠나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이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지났어요 또 내일도 올 것이고 올 1년도 지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최소한 한달란트나한 문화씩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최소한의 능력을 다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내가 뭔가할수 있다 <웃음> 제가 엊그제 그 미국 나사에서 그 유튜브에 미국에서 한 지인이 보내줘서 아 미국 나사에서 화성우주 탐사선을 우리 교회 밴드에다 제가 올렸어요 출발에서부터 화성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내용들이 생방송으로 다나왔요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과 탐험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탐험정신, 호기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양날의 칼처럼 잘 사용하면 좋은 일이 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손을 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에서 따라가지만 순종이 그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순종을 따라가면서 내 본성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소명이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말씀을 듣는 영성으로만 발전이 되고 발달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성적으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용성이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소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에 화폐 단위가 있는데 1문화는 백트라크마라고 표현합니다 1문화가 백드라크마라면 1드라크마는 일 1데나리온이라고 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1드라크마. 일 1문화 일 하나님께서 왕을 어떤 귀인을 통해서 1문화씩 줬어요. 백드라크마씩 줬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뭐냐? 육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육천 달란트. 금과 은의 열다섯 배. 이스라엘 당시에 그렇게 한탈란트는 그렇게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신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모른다면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에서부터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느냐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의 아는 행위나 말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4장 5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무엇을 맡았느냐 내가 무엇을 맡았느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여러분 그냥 장로님도 안 되고, 권사님도 안 되고, 안수집사도안 되고, 그냥 집사로만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까? 너는 평신도다. 너는 집사니까 그냥 그럭저럭 내가 그냥 인정한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 이상의 직분을, 그 이상의 분량을 원할 때가 있어요. 왜?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내가 평신도지만, 목사 이상의 분량을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힘을 써야만 하나님을 알수 있고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시할 것을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교회 다녀도 성경 보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을 많이 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철저한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많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렇죠. 다 시간 기도하다,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기도하다, 제가 죽을 뻔 했다고.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TV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 더 민감해졌어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몸에 생활의 한 부분인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교회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상태에 전부 다 해체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 큰 교회 할 필요와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로마 피팍시대 카타콤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이제 신앙을 해낼지도 모르겠어요 호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을 써야만 하나님을 알수 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힘을 쓰지 않는 쪽으로 교회가 가고 있어요. 왜? 목회자도 힘 써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은 설교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배 없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에다가 중단 잡적들까지 200만 명이에요. 아포함 하면 200만 명 이상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기도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자기 혼자 묵상으로. 저. 그런 기도했겠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수많은 네.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크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론과 호리 옆에서 도와주고 요수와 같은 사람도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목이 삐뚤어지거나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압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후두암이나 갑상선암도 떨어가는 거 할렐루야 목이 근육이 만들어져요 분육이 만들어져요 호세아 선자가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십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시면 안 돼요 네. 나 안에도 뭐 많이 있어 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뭐 원하시겠어? 가난한 사람의 물질? 아니요. 부한 사람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물질 하나님 도와 주십니다더 예. 신경 쓰십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한 끼밖에 없고,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지 않겠어요? 살아봤고, 아부처럼? 예. 물질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힘을 써야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개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통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일은 그냥 살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요 능력껏 해야 보상이 오고 능력껏 해야 응답이 오는 그런 원리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을 맛을 보고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능력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응답 받았다고 해서 배 아프고 시기질투는 하지만 그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밖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나라냐? 힘쓰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능력과 최선을 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남겨지고 보상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인이 오셔서 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죄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이 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늘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1월달이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3월달이 다 됩니까? 나이게 있는 것마저 뺏기는 날이 온다 건강 철거하는 날이 온다 젊음 약해지는 날이 온다 요새는 왜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도 가사를 막 뒤바꿔서 해버리고, 사절 가사가 막 일절이 나고, 일절 가사가 삼절이 나고, 막 정신을.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막 웃음이 나고, 비웃고, 막왜 그래요? 왜 그래? 이러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 요셉 전수사? 얼마 남지 않았어? 애셋 나서 키우는데 그 셋이 아빠 왜 그래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횡설수설하는 날이 와요 자기 부인한테 아줌마 누구요? 그런 날만 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욕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죽을 때 이놈아 이놈아 저가 저 요양원에 갔더니요, 어떤 할머니는 계속 아마 틀리를 끼신 것 같아요. 틀리가 빠졌는지 혀로 틀리그 잇몸을 막 계속 이렇게 막간지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지, 나도 흉내 한번 해 봤죠. 근데 너도 얼마 남지 않았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종련이 는 것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뭘 아멘이에요? <웃음> 웃으려면 좀확 웃으세요 할렐루야 네. 열, 열 문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열 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줬어요 네. 한 문화는 백드라크마 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사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삭이란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니까 이건 만져볼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요.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액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이걸 맡겨. 박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주인이 왔네.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세 맞아? 계산하자.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창사를 했다고 그래서 창사사해라 장사. 이문을 남겨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문을 남겨라. 주인의 말 한마디에. 자 그런데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한 달러 받은 종이 한 문화 받은 종이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똑같은 한 문화씩을 받아도 열 문화로 만든 종도 있고 다섯 문화로 부풀려서 만든 종도 있는데 유독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이 놈은 말로 하고 말로 판단하면서 말로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대로 심판을 받았어 주인이 그래 네 말대로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도 그렇게 대해주지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내인생의 총말이 남아있는데 어느 날 운명이 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운명이 한번 뒤바껴 볼수 있는, 뒤바꿔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회를 주인이 나에게 줬는데, 이 게으르고 달란트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저 나중에는 주인, 저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면서 게으르면서 무익한 종이 됩다 그리고 문화 비에는저 원수를 죽여라. 원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다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려 무슨 이야기죠? 열무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비슷한 것 같던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발도장치있고 저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잘 보려고 시면 됩니다 네. 물론 친분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진짜는 그런 친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보상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종들이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는 어디에서 있느냐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출신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없으며 함부로 찌꺼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잠을 못 잃은 이유가 요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야김목님너 그까지 설교해가지고 맨날 자리 안해 해가지고 말이야 혀불 불어 부르, 트고눈 막막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말이야 핑계하고 그래 그럼 나 어떡하죠? 너는 나에게 무익하다. 너는 나의 원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직 그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 이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야. 나는 몰라. 모른다니까? 너 예수님 고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왜나이를 이렇게 했지? 그건 안 믿는 자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내게 있는 것마저 뺏기는 날이 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가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거의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누가 보면 8장씩 받지. 발정. 고르도 지석 9장 15절에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 위해서 나는 참는다. 이기기 위해서 나는 외길 간다. 이기기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충성한다. 할렐루야. 네. 모든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제 성으로 갈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멸류관도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국의 영이 요구로져서 천국에 멸류관 있는 건물도 봤지만 멸류관 있는 건물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가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올 영혼들이 그 멸류관을 시험을 받을 텐데 그거 보고 나니까요, 좀 실감이 나잖아요. 그걸 보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럼 그걸 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할수 있지만, 못 본다고 해서 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만, 실감은 나. 어떤 실감? 멸류관마다 주제가 있어요. 멸류관마다. 무슨 멸류관, 무슨 멸류관, 무슨 멸류관, 참는 멸류관, 오해, 이겨서 쓰는 멸류관, 온갖, 온갖 시험을 이긴 면류관 뭐 그런 면류관들이 상상할 수 없는데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 참고 또 참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있지만 또 참고 또 견디고 이, 이겨야 되니까 성질대로 하면 안되니까 귀신이 좋아하니까 네. 어제 그래서 그 설교했죠 네. 내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 그 뿌려놓은 씨앗이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깊어져서 깨달아서 알고 철거해버리면 좋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고 뭐가 있냐 뭐가 있냐 그렇게 알아볼 필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습관적으로 자꾸 넘어지면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죄 성질이 사나운지 모릅니다 부풀력이 있어요 부풀는 능력이 있고 누룩보다도 얼마나 더 강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만 섞어도 죄가 되버리고 눈만 마주쳐도 죄가 되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단의 눈에 띄는 거야 내가 사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사단이 내 주변에서 귀신이 내 주변에 나를 언제 들어가요? 그놈 언제 내가 부셔버리지? 언제 시험들게 만들지? 항상 보고 있어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 틈이 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할렐루야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한다 성경에 보면 전부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너무 몰라 누가 제일 슬플 것 같아요 이 종들 중에서 어떤 종이 주인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벼락을 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이놈 말이야 벼락을 때려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주인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적당하게 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주님의 일에 기본만 해, 적당하게 무리 되지 말어 말아. 하나님 나라에 힘 쓰는 자들이 차지하는 그 자리에 이분이 들어가겠어요. 성경에는 항상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나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 놓고 성경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네. 충성이에요. 충성. 네. 최고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헌신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최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김성종 목사님하고 조율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이랬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 왜냐면 제가 성도들한테도 여러 정보를 듣고 사모님한테도 성추춤을추니까 리더니까 성추출을 때 제일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전이교회는 길이기만 길고 폭은 좁은데, 여기는 폭이 훨씬 더 좁으니까 어, 더 폭이 더 넓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예. 그 경험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원래 대, 우리 건물도 아닌데 뭐 대충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주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나로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김 목사야 너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도전 걸로 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김성정 목사님은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아유, 우리 건물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은, 밤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너희 집은 그렇게 꾸몄으면서 내 네, 전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강대사는 지도를 했데구성전을 지도를 했는데, 지도를 했는데 아, 이렇게 했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앞에 있는 동으로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판집에다아너 불도 들어오게 할수 있다고 그러네 그래요? 아, 그, 그, 그렇게 그래 합시다 성전은 예. 그냥 너무 밋밋하게 천장도 밋밋한데 목사님 이거 너무 밋밋한데요? 아 그럼 천장이 너무 낮네 그럼 어떻게 할까? 목사님 홈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럼면홈 파자 목사님 천장을 뭘할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라 그런데 그 다음 날또 기도하면 또바뀌게요 목사님 성도들이 제가 좋은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냄새 죽입니다 어 그래?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고 나무 샘플을 맡아보고 향나무보다 도더 진한 냄새가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내 코에 아이고, 한 번도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아 이거 웬 곰팡이 냄새야 내가 이랬거든요 목사님 곰팡이 냄새가 아닙니다 나무의 향기입니다 어 그러냐고? 아 몰랐다고 무식해서 몰랐다. 여러분 저처럼 무식하면 안 됩니다. 무식은 오지간 용감해, 용감. 예.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진행을 못한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저기 뻥뻥 터지는 거예요. 엊그제는 여기, 여기 또물 떨어졌죠?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섬세하고 지기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강력하게 해야 될 것도 있고 자이 종들 중에 누가 제일 슬픈 종일까요? 말 그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한 문화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 여러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사람이 필요하고 최고의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길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주님의 길을 해버리는 사명자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길에는 고심하고 심사숙고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충성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은 사람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열정만으로 하게 되면 실수를 또 하게 돼요.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열정을 커버할 수 있는 섬세함이 있어야 되고 철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는 절대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팀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갖춰야 되고 조직적인 시스템, 스텝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과정 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삽 합시다. 내 인생의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 눈에 비해 는 겉모습까지 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까지 최근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해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겉모습만 보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남이 가난하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착각하면 안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은요 말로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때가 많아요 열매가 설명해줘 여러분 오늘 탈란트 비유 열모나 비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나 몰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모른다니까? 그럼 몰라요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그 총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원인과 이유와 목적은 말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뭘로 결론이 난다? 열매로 결론이 난다. 나무를 보고 나무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실과를 보고 나무도 좋다, 나무도 안 좋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나무에서 열매로 맞아 어? 나오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나무에서 결과가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했다. 그건 가짜예요. 달란트 피우나 열무나 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읽고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영으로 살며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 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엔조이가 지금 우리 이 사건을 취재가지고 파일에서 내리질 않아요. 내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안 받아요 이제 안 봐버려. 유스엔지는 교회를 파괴하는 단체예요. 누구야 수원 지, 수원 침례교회인가요?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 얼그 기독교인이라지만 실질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법 단체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까? 보금을 전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기독교를 표방한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나티하고 아니란종들을 이런 종들이 뭘로 판단했냐? 주인을 말로 판단했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서 그런 줄 내가 알았음으로 주인이고 한달한트 그대로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말로 주인을 판단하고 말로 주인을 정지하고 말로 주인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주인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열받아서 벼락으로 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부인, 주인이 열받아서 원수로 취급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오어는 자신들의 실적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주주총회를 해서 주주들에게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통해서 성과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날이 곧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영광을 다 차리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광을 다 받을 것이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한문화의 종보세요 주인과 반대하는 자는 주인이 처형시켜버립니다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의 왕 되는 것을 반대한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사회 이스라엘의 실권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착각을 할까요? 종들이 왜 착각을 할까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종들을 놀리기 싫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많이 는데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 종은 항상 일을 해야 되는데 종을 놀리기 싫으니까 주인이 일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서 일을 게을리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많은 마음이 감정이 상하겠죠 벼락으로 때리고 싶겠죠 주인은 종들에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올, 오, 에, 출발하게 됐는데 너희들이 장사해라고 내가 그랬지 장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종이 착해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성도는 착한 게 중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좀 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자. 착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두 번째,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착한 것만 해서는 안 돼. 소극적에서는안 돼. 착하면서 적극적으로 충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착함과 충성. 그런데 보면은 안 착해. 내가 나를 볼 때도 안 착하고 성도들을 볼 때도 안 착하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꼭뭐 같아요. 미코라제 같기도 하고요. 착하지 않고 충성. 주인이 왜 장사를 해라 그랬나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주님 나는 착함이 부족합니다 나는 신실함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충성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로 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찾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회귀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오늘 내가 이을 남겨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항상 세 번째 종이 문제야 세 번째 종이 특징이 뭐냐 불평 원망, 주인을 지독한 주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괴로워 고 낙대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건 불배랑 맞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심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장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하기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 기도를 안 하면 막다글다글다글다글막 들복는 목사만 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저다저다글다글다게다글다글다글다가다가다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르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잠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니까진다로 아멘을 하네. 여러분 믿음과 깨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인생에 단한번 결과와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똑같지만 그럼 이 결과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결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느냐 똑같이 교회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다 하지만 결과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 없고요 가찌라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인지와 기름범으로 무장하니 해서 충성의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에 신실함을 다하고 순수함이또해 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받는 주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원자가 없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 한다 할지라도 주님 누가 뭐래도 외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떤 변수의 믿음을 가졌느냐 주님 방정식처럼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다양한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 똑같은 사건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이 변수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해서 하는 축복의 변수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을 할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설프게 했습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열심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성숙이 필요하고 최고가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는 좀 지혜롭고 은혜스러우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을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